A, N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네. 첫 번째 항이 2, e. 네. 그 다음에 아까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4. 네. 그러면 201을 e 1이니까 그대로 아, 2, 2, 2, 2, 2, 2, 하고 이거대로 똑같이 쓰면 이렇게 나와요. 아~~ 요거랑 똑같이. 어 그러면은 A자리에다가 뭘들단한가 쓴거죠, 선생님? A는 여기서 A는 첫째 항을 의미하니까 여기서 네. 이를 기다려줬어요. 아 그럼 D자리에다가는요? 네. D자리는 아까 어. 공차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공차가 이니까 똑같이 이를 이해겠어아 아, 여기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비교하듯이 써주시니까 눈에 쏙쏙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숙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홀딩과두 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